직장생활할 때 주식을 살살해서 수개월 사이 1년 연봉을 벌었다. 가뜩이나 직장생활은 스트레스인데 주식으로 돈을 버니 때려치고 싶었다. 그땐 돈의 가치만 생각했다. 하루 단타로 50만원을 벌수 있어 보이는데 직장생활 일당은 10만원이다. 단타도 치고 중 장투도 하고 하면 한 5천이면 한 달에 500, 욕심부리면 천은 해볼 만할 듯하다. 아니더라도 연봉 보다야 나을 것 같다. 한 1년쯤 했는데 매일매일 의지를 불태우고 계좌 늘어나는 걸 그래표로 결산도 하고 즐겁다. 근데 돌아보면 딱 1년 정도만 즐거웠던 것 같다. 5천으로 1년 후 1억을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2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해엔 1억을 날렸다. 후에는 땅풍도 찼다. 그러나 4년 빼서 쓴걸 감안해서 결산해보니 직장 생활보다 돈은 두배 정도 더 벌었다. 돈은 더 벌었는데 이상하게 허무했다.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 그건 아무 추억이 없었던 탓이다. 시간이 남으니 단타를 안 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것 같아 죄스럽다. 수익을 내도 재미가 없고 손실이 나면 오히려 긴장돼서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렇게 또 3년쯤 지나서 남들보다 먼저 집을 사고 먹고 살만한데 문제는 항상 혼자다.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연락할 데도 없다. 외로움이 누적되어 이 외로움과 싸우는 게 주식만큼이나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전업 주식 투자자의 후에 이렇게 살면서 남들보다 더벌면 무엇하나? 취직이 하고 싶어 졌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지만 나이가 안 된다. 하던 일감이 떨어져. 자신감도 없다 주식에 얽매이지 말고 뭔가를 하면서 보람 있는 추억을 만들자 애쓰다 보니 주식은 중정투로 가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금융위기 반토막 난이 뭐하느라 수년간 이러고 앉아 있었나 옥장이 무너진다 돈만을 위해 살았는데 돈이 날라간다면 그건 인생을 몇년 날린 것이다 직장 생활이라도 하던 중이면 추억이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고 돌아 10년 직장 다니던 친구 놈들은 과장이 차장으로 거쳐 최속장좀 나은 놈은 임원까지 승진하고 회사에서 보내 준 해외여행도 2년에 한번 꼴로 다녀와서 웬만한 덴다 갔다 왔다고들 한다. 난 주식 때문에 간다 간다 했어도 기껏 가까운데 몇 곳밖에 못 다녀봤다. 거래처서 골프 룸사랑 접대도 받고 부하 직원들한테 대우받고 힘들다 때려친다면서도 하 항상 호탕하고 배 나오고 혈색도 좋다. 조잘조잘 조잘 여기저기 통화도 하고 참들 바빠 보인다. 난 거울을 보면 얼굴만 흉측하다. 진심으로 부럽다. 난 1년간 대화 나눠본 인간인이 10명쯤 될까? 핸드폰은 거의 집하고만 통화했고. 처절하게 외롭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기억이 별로 없다. 밖에 안 나간 날도 부지기수이다. 그렇다고 처음 생각처럼 복리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건 아니고 벌었다 날리고 다시 벌었다 날리고 1년 내내 수익 내다 단 일주일 만에 다 반납하기도 하고 그래도 수익은 냈다. 뺏어 쓴거 감안하면 연평균 7천에서 8천 가까이는 될 듯하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100억쯤 있어줘야 보상이 될 듯한 기분. 이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스트레스를 겪었던가? 진저리가 난다. 과장때 연봉 5천1 0년간일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부장만 돼도 연봉 8천이니 연평균 6천은 넘었을 것인데 실제 직장 6천은 각종 복지 혜택 감안하면 세배쯤 효용을 누리는 것이다. 6천은 1억 5천은 되는 것이다. 즉 그냥 직장 열심히 다녔다면 연금 퇴직금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주말 휴일 따시고 애들 학비 경조사 각종 혜택 다 받고 회사 카드로 밥 먹고 건강 유지하고 추억도 엄청 많고 인맥 자산으로 뭐든 할수 있다는 것이다. 밑에 부리는 직원들 많고 난 직급도 부하 직원도 없고 주식 말고 뭔가 하려면 공백이 많아 그나마 가지고 있던 능력도 잃어버려 장사 말고는 할 것이 없어 보인다. 퇴직금도 없고 무엇이든 내 돈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항상 외롭고 긴장되고 두렵다. 그렇다. 설사 월급 이상 수익을 내도 직장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수익일 뿐이었다. 전업이란 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수익을 급여의 10배쯤은 내야 비슷했던 것이다. 처음 돈으로만 계산했을 때 잘못 계산했던 것이다. 한때 외롭고 무료해서 프리랜서로 몇달 일을 해봤다. 너무 재미있고 수년간의 추억보다 그몇 달이 내게 너무 행복한 추억을 줬다. 일하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사람 사이 온갖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자체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저녁 때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연애도 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사회생활 아니었나? 그 추억이 돈보다 사회생활로 돌아가자는 욕구를 불태우고 있다. 이젠 늦은 듯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내 꿈이 주식으로 100억 이상 벌어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었는데.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그 100억을 벌었을 때 내가 환갑을 지난 나이가 된다고 가정하면 실현 여부를 떠나 별 가치가 없는 목표로 보인다. 노후 살 정도만 된다면 다 버리고 지금 그나마 아직 젊을 때 사회로 돌아가고 싶다. 돈을 떠나서 말이다. 정년 퇴임해서 소일로나 주식하고 싶다. 더 늙기 전에 집 하나는 있다고 숨통은 터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십 년 살까 말까 한 남은 인생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것이다. 돈 보다 더한 게내 인생이다. 하루 100만원 독방에 갇혀 얻는 수익보다 하루 10만원 사람 속에서의 수익을 택하고 싶다. 아마 딱 5년만 더 전업하면 난 대인 기피증의안전 패인이 될지도 모른다. 돈을 벌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죽을 때 가서도 나에게 추억이 하나도 없고 삶을 정리할 때 많은 후회를 할것 같다. 남는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렵다. 취직이 어렵다면 뭔가 전업을 벗어날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이다. 매일매일 호가창을 보면서도 항상 머리에선 이런 생활을 벗어날 국리를 하고 있다. 주식으로큰 돈을 버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사장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깨닫고 나서 더 그렇다. 주식으로큰 돈을 번다 해도 그를 위해 이은 것이 너무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다. 이것은 전업하는 대다수의 현실이다. 특히 마지못해 주식밖에 할게 없는 사람들 빼고 직장생활이 가능한데 그걸 버리고 주식 전업하려 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숙고하기 바란다. 전업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좀 받게 되면 차라리 땀 흘리며 노가다 하는 게 아주 즐거운 일로 다가올 것이다.